네 안녕하세요 정신나가펠릭스예요 지난번에 요렇게 생긴 로프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프를 만드는 걸로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 로프처럼 진짜 로프처럼 스킨을 입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렇게 로프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 이거는 텍스처 없이 그냥 쉐이더 에디터만 가지고도 만든 텍스처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어, 요렇게 생긴 로프, 어,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짧은 로프를 만들어서 쭉그 커브 위를 덮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일단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얘 물을 얘안 보이게 하고요, 얘안 예, 보이게 하고 이런 네,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건지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죠. 자, 여 기서 서클을 하나 불러 올게요. 서클의 볼텍스는 볼텍스는 음, 한 16개 정도만 주고요. 네, 하고 편집 모드에서 그러니까 오브젝트 모드가 아닌 편집 모드에서 아, 편집 모드에서 얘를 잡아서 x축으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이 오브젝트의 그 오리진이 따라오질 않거든요. 그 기준점이 따라오질 않기 때문에 기준점은 여기 원점에다 그냥 두고 얘만 일단 갖고 올려고 그렇게 했어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아니 에디트 모드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할거면 어레이를 줘서 돌릴 거예요 이렇게 그 휙한 어, 한 4개가 되게 돌릴 건데 그때는 오브젝트 프셋을 줘 가지고 그 오브젝트를 기준점으로 돌려 주면 되는데 지금 기준점이 될 오브젝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 아, 아,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엠프티를 하나 불러 올거예요 그럼 여기 엠프티가 하나 불러 줬죠 예. 다시 그럼 서클로 가서 이 옵셋, 릴레이티브오프셋은 지워주고 오브젝트오셋해서요 엠프티를 잡아줘요 그러면 이제 엠프티가 기준으로 모든 게 이제 그 어레이가 배열이 되는데 이 엠프티를 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Z축 요게 Z축 X축 Y축인데 이 Z축을 기준으로 돌려줄 거예요 R Z 네. 자, 이렇게 돌아가죠? 자, 다시, 그럼 얘를 4개 정도 해서 얘를 돌려줄게요. R, Z축으로, 네. 이렇게 돌아가서 4개가 돼요. 그러려면 딱 90도씩 정확하게 갈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90도라고 키보드에서 쳐줄게요. 90도. 네. 그럼 정확하게 얘가 4등분이 된 거고요. 위에서 봤을 때 GX축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거리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약간 겹쳐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위로 지금 얘를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 비틀어져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비틀어져 올라가게 할 거예요. 그 모디파이어가 스크류예요. 스크류 위로 그다음에 음, 얘가 완전히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다시 얘가 위로 비틀어 얘가 비틀어져 올라가면서 요위치로 가면 되고요. 얘는 요위치로 가면 돼요. 비틀어져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90도만 꺾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스크류에서 90도만 꺾어줄 거고요. 그다음 위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조금 더 올려주고요. 네. 이렇게 해주고 음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꺾었는데 윗부분을 이렇게 비, 비, 45도가 되게 이 면을 이렇게 꺾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죠 네. 자, 그러면 적용시키고 적용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FT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자, 옛날 것도 지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든 것만 남아있죠? 자, 얘를, 음, alt, RTH, alt H를 히든시킨 거 다시 다 보여줄게요. 자, 얘의 지오메트리에서, 지오메트리에서, 네, 베벨을 0으로 가자. 얘 예, 얘를 이이 이 커브를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덮냐 하면은 자 얘를 일단 스케일이고 뭐고 잠부만 리셋을 시켜줄게요. Ctrl A All Transform 해주고요. 이제 음, 얘를 모디파이를 해서 커브를 따라 돌게 할 거예요. 커브를 따라 두는데 어떤 커브냐 하면은 이커브예요 그러면 어디가 있겠죠 네, 커브는 여기 있는데 지금 이 로프 그 단위 개체는 이쪽에 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 커브는 여기 있는데 이 단위 개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유는 이만한 거리에 그 편차가 있는 이유는 지금 얘가 거리상으로 원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를 컨트롤 A 눌러서 로케이션을 리셋시켜 줄게요 그러면은 얘 끝에 가서 붙어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누워야 되는데 하늘을 향해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축을 Z축으로 바꿔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헷갈리시는 게 있으니까 아예 얘를 R, Y, 90도로 눕혀줄게요 하고 지금 여기가 Y축이 90도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Ctrl, A, Rotation 눌러서 전부 다 리셋 해 줄게요 그렇게 하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이 축을 바꾸시는 것보다 자 그렇게 해 놓고 얘가 이 커버를 따라서 가려면 좀더 많아야 돼요 Array. x축으로 쭉 얼마나 많이 가야 되죠? 네, 자이 커브만큼 이 단위 루프가 쭉 늘어나긴 했는데 이 커브를 따라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어레이가 커브 명령보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얘도 다시 앞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 매듭을 따라서 이 로프가 돌게 돼요 그렇게 해 놓고 자 그러면 이 개수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커브가 생기는데 일단 얘를 조금만 작게 해 줄게요 스케일 줄여주고 스케일을 또 컨트롤 A 눌러서 리셋 해 줄게요 네 자. 카운트를 늘려줄게요. 얘가 늘어날 때마다 단위 루프가 하나씩 늘어나죠? 자, 쭉 늘어나면 이렇게 따라서 루프가 형성이 돼요. 네,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거를 일로 다시 바꾸고요. 다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커브에 맞춰라 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fit curve를 하나 눌러주시고 그 커브가 뭐냐면은 이거다. 라고 찍어주시면 커브 길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 개수가 결정이 나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나중에 얘를 편집을 할 적에 이렇게 익스텐션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루프가 자동으로 늘어나요. 루프의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이제 편한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권해드릴게요. 음, 그러면 뭐 거의 다 됐죠? 이렇게 됐고. 이 넓스 은 커브하고 얘하고 좀그 같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얘를, 얘에, 그니까 이 서클을 이 커브에 페어런트를 잡을게요 얘를 잡고 이 서클을 잡고 컨트롤 서클 네, 그럼 두 개가 잡혔죠 그 다음에 컨트롤 P 눌러서 페어런트를 세팅을 해 줄게요 업셋트 네. 그러면 얘를 움직여도 아무 지장 없이 따라 움직이게 돼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프처럼 로프처럼 이제 결을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로프에 대해서 로프에 대해서 텍스처가 있으면은 그냥 그걸 쓰시면 좋고요. 없으면은 그것까지 만드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어디갔죠? 있네요. 자, 얘한테 텍스처를 이제 어떻게 입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뉴를 하시고요. 일단 로프의 색깔은 뭐 노란색에 비슷하겠죠. 그다음에 여기 결을 만들어줘야 돼요. 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결은 범프맵으로. 음. 범프맵으로 결을 만들어줄 건데, 노이즈 텍스처로 만들어줄 거예요. 노이즈 텍스처로. 자, 그러면 일단 범프맵으로 텍스처를, 그, 요철, 그, 뭐죠? 그, 입체감을 주기 전에 이 노이즈 텍스처가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이런 노이즈 텍스처죠? 여기에다가 이 텍스처를 코디를 해야 돼요. 코디, 음,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옷을 잘 입어야 되죠? 코디를 해야 돼요. 텍스처 코디네이트. 그 다음에 그 옷을 잘 입히는데 앞뒤로 뒤집어 입히거나 바지를 윗돌이로 입히면 안 되죠? 맵핑을 잘 해야 돼요. 자, 맵. 네. 그래서, 음, UV맵을 벡터에다 넣어주고, 이 벡터는 노이즈 텍스처의 벡터를 들어갈 거예요. 자. 어떻게 보이죠? 이제? 노이즈가 좀 특이하게 보이지만 여기서 x축을 늘리는 거 그리고 y축을 늘려 볼게요. 을 늘려야 되겠군요 s 축을 잔뜩 늘렸는데 이런 이런 쪽 방향의 무늬가 생겼죠 우리는 이쪽 방향의 무늬가 필요하니까 음 우리가 uv uv 맵에 따라서 그매핑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uv 맵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uv 맵 여기서 컨트아 그냥 버티스들을 전부 다 잡아주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음... 아, 일,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할수 없죠. 시민을 해야 돼요. Alt, Alt, Shift키하고 Alt, Shift, Alt, Shift, Alt 여기를 시밍을 해줄게요. 마크 심밍 마크 심. 밍 그래놓고 언랩을 할게요. 언렉,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왔군요. 그러면 전체를 비틀어 볼게요. 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대로 루프가 형성이 됐거든요 이거를 범프맵으로 넣어 줄게요 하이트로에 넣어 주고 범프는 노멀로 가고 그 다음에 b s d f 색상은 이쪽으로 갑니다 자페스로 가요 자 어떤가요? 이게 방금 우리가 만든 건데 이건 제가 샘플로 만들어놨던 거고 네, 이런 재질을 가진 아 제가 좀 뒤집어져 있군요 <웃음> 자, 지금 이런 재질을 가진 로프가 완성이 됐어요 어떤가요? 만족을 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텍스처가 없을 적에는 로프의 텍스처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커브를 따라가는 로프의 모양 이렇게 어,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